안녕하세요. 갱꿍입니다. 오늘은 선 연습과 명암에 대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선 연습을 하는 이유는 일단 소묘에서 기초적인 그 교육이면서 나중에 형태 잡거나 어, 그림을 그릴 때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연필과의 종이 성질에 대한 그 친숙함. 이제 연필이 이제 심해서어 종이에 맞닿는 부분을 이제 선을 그으면 이제 연필심이 달면서 이제 종이에 묻어나는 형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선 연습을 처음 할 때는 한 번에 획을 그는 것보다 이제 처음에 약하게 선을 그으면서 점점 이제 연필에 이제 힘을 주면서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면을 그릴 때는, 어, 손목보다는 팔을 이용하면서 그으시면 좀더 이제 정확한 선을 그을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웃음> 어, 이제 동그라미를 그릴 텐데, 개인적으로 이 동그라미를 잘 그리면 그림도 잘 그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그리는 거를 아주 집중 있게 생각하면서 그려, 그려주시면 정말 나중에 어, 사람 얼굴이나 이런 데 많이 쓰이니까 어, 열심히 해주시면 아주 정말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간만에 동그라미를 연습해 왔지만 역시나 저도 계속 어, 많이 연습해야 될것 같네요. 네. 우선순위로 동그라미를 네, 1위로 네, 많이들 해보시면 좋다고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명도에 대해서 이제 해볼까 하는데요 명도는 그냥 어두운 부분에서 이제 점점 밝은 부분 이제 단계별로 이제 선을 그으면서 이제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정도만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어차피 이제 뭐 도형이나 다른 삶을 어 그릴 때 명을 그리면서 이제 어차피 동시에 할수 있는 부분이라서 따로 어 해야 된다는 것은 어, 저는 좀 우선순위에서 밑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선 연습을 한것 같이, 이제, 한쪽 방면, 방면으로 이제 촘촘히 하는 것보다, 뭐, 여러 방면으로 뭐, 면을 채우면서 이제 명암을 표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기본 도형에는 뭐, 구가 있을 테고, 정육면체, 그리고 원기둥이, 어, 있습니다. 그 외에 원풀도 있고, 기타 등등 있는데, <웃음> 어 개인적으로 저는 저세 가지만 잘 해도 다음 단계에 넘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것만 잘 해도, 이제 앞으로의 그, 좀더 복잡한, 어, 뭐 형태의 그 물체를 그릴 때, 저게 이제 다 거의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음, 한번씩 그려주고 그리고 명암의 원리 역광 그리고 제일 하드한 그림자 그 다음에 중간톤, 밝은 톤그 다음에 넘어갈 때 또다시 중간톤 이 4대 원칙만 잘 알아두시면 모든 사물 그릴 때 굉장히 어, 덩어리감이나 이런 연출하는 부분에서 좀더 극적인 효과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어, 정육면체를 이제 그리는데,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어, 자기가 보는 눈의 시점에 관찰자 시점에서 볼 때, 그 물체에 제일 가까운 부분이 <웃음> 어디 있느냐가 이제 먼저 파악해 두신 다음에 그 가까이 보이는 부분 아무래도 명암이 제일 짙고 그 다음에 디테일이 항상 높은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그 눈에서 제일 가까운 부위를 찾고 먼저 이제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 역광에 대한 반사광, 역광 반사광에 대해서 좀 이제 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역광이라는 게말 그대로 어, 사물에서 이제 빛이 받사되면서 아주 많이 뭐 여기저기 이제 빛이 반사되면서 이제 그리고자 하는 물체까지 왔다 어, 와닿, 와닿는 부분을 이제 뒤에서 이제 어. 그 반사의 빛을 때려주는 거겠죠 이게 반사광의 기름을 올리고요어 반사광이 있음으로써의좀더 음, 풍부한 물체의 덩어리이나 좀더 이제 <웃음> 어, 좀 사실적인 표현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마찬가지로 어, 눈에서 이제 좀더 뒤로 보이는 부분은 또 연하게 표현해 주시면 좀더 입체감 있게 그림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과 사물에 대해서 어떤 는 부분이 아무래도 빛이, 빛이 영역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주 까맣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명암도 뒤로 갈수록 점점 연하게 표현해 주시면 좀더 입체감 있게 그러면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제 지우개로 이제 저렇게 이제 처리해 주시면 좀더 이제 좋아 보이거든요. 어, 이제 하드 엣지 형태. 그러니까 즉, 어, 모서리가 이렇게 90도로 꺾인 부분이 있으면 그 꺾인 모서리 부분을 지우개로 한번 이제 하얗게 표현해 주시면 어, 좀더 꺾는, 꺾었다라는 느낌이 좀더 들거든요. 이 빛이 모서리의 끝부분을 이제 모여서, 그러니까 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좀 더, 어, 좀더 밝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꼭 한번 이렇게 지우기로 지워 지우, 지워가면서 표현해 주시면 좀더 풍부한 그림을, 어, 그 그릴 수가 있습니다. 원기둥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명암은 이제 뒤에서 이제 때려주는 빛, 반사광이랑 이제 그 하드한 명암, 그 다음에 중간 톤, 그 다음에 제일 밝은 부위, 그 다음에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중간 톤, 그라데이션 식으로 명암을 표현해 주시면 이제 면대로 이제 넘어가는 느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어... 항상 강조를 여러번 하는데 음, 역광 하단 그림자 그 다음에 중간톤 그 다음에 밝은톤 그 다음에 넘어가는 부위가 있다면 이제 또 그라데이션식으로 중간톤을 그려주시면 어 둥글둥글하게 어, 느낌이 어,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나 어. 제일 역시나 이제 눈에서 제일 가까운 부위를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꺾는 부위를 이제 그림자로 이제 어 지워가면서 이제 표현해 주시면 좀더 이제 그 도형에 대한 그 형태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구도 마찬가지로 그 도형의 이제 표면에 따라서 그림자를 이제 그려줘야지 알맞게 이제 그 형태의 그덩어리감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라서요 어, 역시 이 도형도 마찬가지로 역광 그 다음에 하드한 그림자 그 다음에 중간톤 그 다음에 밝은 톤그 다음에 넘어가는 부위가 있으니까 또 중간톤 그라데이션 있게 잘 표현해 주시면 아주 둥글둥글한 형태의 어, 느낌의 동형을 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어위의 밑바닥 부분 이그 빛과 전혀 맞닿지 않는 부분이라서 아주 강하게 표현해 주시고 음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게 뭐냐면 이제 반사광, 반사광 보이는 밝은 부위보다 더 밝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잘 염두해, 염두해 주시고 그리면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판에 제가 이제 좀 이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게 있어서 좀 이제 연필을 좀 세워서 강하게 어선 터치 를써 가면서 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어 3대 기본 도형을 그려봤는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기초적인 도형에서 이제 모든 사물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코를 그리, 그려보면 거기에 구형도 있을 테고 원기둥도 있을 테고 직사각 연체도 있습니다 단지 이걸 이제 좀더 크게 보,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이제 좀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는 어,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도형들이 모든 사물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생각해 보시면 어, 명을 표현하는 데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를 그릴 텐데요 제가 좀 이제 빠르게 그리기 위해서 음 연필을 많이 눕혀서 그리고 있거든요 넓은 면적을 사용하면서 이제 명암을 그려다 보면 좀더 이제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시계 어 기법인 어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빠른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어, 자주 쓰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이제 눈에서 제일 가까운 부위 코 끝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제 강하게 표현해 주시고, 뒤로 갈수록 이제 눈에서 점점 멀어진 부위는 좀 약하게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 저기 코 끝... 등은 이제 구와 이제 원기둥 이제 좀 합쳐진 부분이라서 내 명암은 저런 식으로 표현해줬습니다. 그리고 밑에 코코 밑등의 반사광과 입술의 입, 입술 밑등의 반사광을 표현해 주면 좀더 덩어리감 있고 무게감 있는 뭐 그런 연출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죠. 기본 도형을 이제 다 맞췄다면, 이제 <웃음> 네, 이런 기본 도형의 이제 그림자의 그 원리는, 어, 일반적인 햇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어, 이제 거의 모든 사물에 적용되는 음,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주시, 어,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경우는 아주 어두운 곳에 빛이 하나 있을 때그빛이 이제 명암을 제 그건 또 다른 얘기라고 설명을 해드리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런 명암을 적용할 수 있는 물체들은 이제 반투명한 물체들 투명한 뭐 유리병이나 뭐 유리잔 이런 거는 이제 이러한 명의 원칙에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 좀더 이제 재질에 대한 얘기라서 이제 전혀 다른 얘기라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잘 염두해 주시고 그림을 그리면 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그림을 감상하면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들은 마음에 드셨다면 추적 추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